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른 208번 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성교차 연주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3박자 노래인데요 오른손 선율의 부점 리듬 이런 부점 리듬이 등장하고요 어, 왼손은 간단한 반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오른손 그 선율 박자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통일감을 주는 곡이고 어, 뭔가 이렇게 스케일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네요 옥타브도 뭐, 나오고 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곡 역시 7번 곡 처럼 전조가 일어나는데이 곡은 두 번이 일어나요 딸림조로 한번 갔다가 어.. 버금 딸림조로 한번 또 가요 그래서 이 노래 역시 24개의 장단조로 연주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화성을 볼게요 일도화음이고요 요거.. 어, 아주 듣기가 좋죠? 이게 참 뭔가 2도 화음 같기도 하면서 어.. 딸림 7음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5도 화음이 나오고요 다시 1도 화음 나오고 이 부분이 F샵이 등장했잖아요 딸림조인 g 장조의 딸림 쥐라음 즉 D7 코드를 빌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g 로 가고요 1도 화음이니까 아직 안 갔어요 4도 화음 g 장조의 4도 화음 그리고 다시 딸림 7화음이 나오고요 1도 함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C장조로 돌아가죠 5도 화음이 나오고요 C장조에 1도 화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B의 플랫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버금 딸림조로 갔다는 얘기죠 버금 딸림조 f 장조의 5도 화음인 C7코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도 하음 나오죠 F 그리고 다시 내추럴이 붙었어요 이거는 다시 C장조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이제 C장조로 돌아갔으니까 딸림 7하음 나오고 그리고 1도 하음 나오고 이거를 2도 하음으로 보고 싶은데 그냥 이거는 자도화음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도화음인데 유금이 나온 거죠. 어, 딸림처럼 나오고 1도화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음, 이 곡은 뭔가 스케일 연습을 좀 하기 위한 것도 보이고요. 부점 리듬도 나오고요. 뭐 3도 선율도 나오고 뭐 왼손과 다양한 이 박자 맞추는 것을 통한 어, 이런 왼손으로 같이 치기 이런 연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어, 그러면서도 화성적으로는 딸림조로 한번 전조가 되고 그리고 버금 딸림조로 한번 또 전조가 되고 그런 아주 화성적으로도 이런 리듬적으로나 이런 부분 여러 다방면에서 복잡한 연습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12개의 장조와 단조로 연주하는 것은 포기했으나 그래도 단조로 한번 쳐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쳐보는 것으로 인해서 C장조와 C단조, G장조와 G단조, F장조와 F단조 이 여섯 개를 연습하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단조 다시 장조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단쪽 네, 이 앞부분은 정말 좋네요. 이 부분 말이죠. 네, 근데 조성이 바뀌면서 좀아 다소 모호하면서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8번 곡은 이렇게 간단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